이번 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 역인 소사, 서울신대역입니다.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This station number is S114, s a r s a s e o u l b h i o l o g i c a l University, the last station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.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. Thank you.